자 10야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해야 될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쓰레기 공간도 가득 찼고 그 다음에 확장시킬 자원도 부족하고요 이런저런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해봅시다 자, 그 전에 확인해야 될게 있어요 자 이거 밀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좀 확장이 필요하고 여기도 밀도가 떨어진지 한번 볼게요 떨어지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번 연료 공장은 이쪽에다 짓는 걸로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놓고 그리고 자 처음에는 그이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프로세스로 가가지고 여기있죠자 입구는 좀 변환을 시킬게요 레드 아트 팩트가 부족해가지고 좀 이런 건 고민을 해야 되긴 한데 일단 보고 교환할 만한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음, 바로 레드 아티팩트로 사용합시다 이런거 안되고 이거 합시다 자, 이거 레드 아티팩트로 이것도 변환시키고 을그 다음에 우선순위 좀 바꿀게요 지금 땅바닥에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자, 먼저 치우고 작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바꿉시다 컨버전이 될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변환을 시킬게요. 됐니? 됐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쪽 있죠? 자이쪽에다 쓰레기 공장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쓰레기 저장고를 좀 만들게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지으면 음 상관없을 것 같고 자, 일단 이렇게 지어 놓을게요. 됐. 어차피 이쪽은 농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질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짓고 그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다 연료 공장을 지으려면 음.. 아시겠지만 그.. 얘 레벨을 높인 다음에 이쪽 끝자락에다 커맨드 센터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를 또 연결해야겠죠 생각보다 많은 작업이 들어가는데 자.. 갑시다 어? 어 이건 좀 괜찮은데? 잠깐만 잠깐만 저거 포기할 수 없어 자 하우스 쪽으로 갑시다 자 하우스 쪽으로 가가지고 헤비테트 포드 있죠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8짜리를 만들어줍시다 어차피 그 중에 일부는 뭐 일꾼이 될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벌어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주고 난 후에 자리 생기면 바로 데려옵시다 자...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아 그리고 여기 에 사람 배치해야 돼요 나중을 대비해서 이렇게 놓고 자 늘어나나요? 아직은 아니네 좀 기다립시다 그리고 나서 또 전환 시키고 호잇 됐어요. 자, 공간이 하나만 더 필요해요. 하나만 더. 됐다. 데려옵시다. 아, 이런 거 괜찮죠? 제 아이소토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챙겨주긴 해야 돼요. 맞아. 자, 그 다음에, 음, 이런 거좀 쓸모가 없고. 이것도 교환하기는 아깝죠? 일단 내비둡시다. Okay. 그리고 지금 아이소토프를 캘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를 지정해서 좀 지출을 시킬게요 이거는 지금 레드 아티팩트를 상당히 많이 썼으니까 교환을 시키고 이건 당연히 위에 게더 효율적이죠 애매하다 이것도 이것도 애매하죠 내비둘게요 자 계속 사람 전환시킵시다 전환시키고 호잇 됐어 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버는 거 먼저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자원을 사거나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갑자기 전기가 모자라지는 이유가 뭐지? 자 그러면 제너레이터 라지 하나 더 만들면 되죠. 호잇 자 한명만 더 변환시킵시다. 호잇 자 그러면 맥스 채웠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포트 가가지고 또 괜찮은 조합이 있으면 바로 데려올게요. 자 그리고 지금 27개가 됐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진행해야겠죠? 업그레이드 자 업그레이드를 하면 스캐너할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뿐더러 그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레벨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원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자, 이제 레드하트가 없어요. 괜찮은 데가 없어. 이제 2레벨이 되면. 그래요, 이제 넓어졌죠? 자, 조사를 내릴게요. 괜찮은 데를 찾아가지고 아티팩트를 추출해야 돼요. 물론 지금 미네랄도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고 이런저런 난리가 나긴 했는데 어, 할수 있을 거예요. 됐어. 이것도 조사하고 음... 위에 게더 효율적이죠. 이건 아래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좋네요. 아직까지 괜찮 조합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안 되고 이것도 그냥 아티팩트 추출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이제 추출 가능하죠? 좋네요. 그래 자그 다음에 이제 파일런을 만들게요. 자, 에너지 파일런을 만들어가지고 범위를 또 겹치게 하긴 해야 되겠죠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여기다 지읍시다. 그런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서 한 이쪽에다가 지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을게요. 얘도 업그레이드 시킬거고 그 다음에 이쪽까지 전기가 제공되면 네 커맨드 센터 새로운거 이쪽에다 지으면 여기도 추출이 가능하겠죠. 좋아요 이런거. 일단 지금 연료 추출하는게 좀 많이 더디기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 에너지 추출하는거 지어야 돼요. 여기 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다 꼭지어야 돼요. 음. 나중에 이 반대쪽에도 열심히 찍긴 해야돼요. 아, 그래서 이거 업이드 먼저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파버립시다. 판다면 이쪽에다 커맨드 센터를 지어줘야 돼요. 여기 맞죠? 아니면 여기다 지어도 되고 아 여기다 지어도 되겠구나. 아니 그냥 여기다 지을게요 나중에 이쪽 라인에 구멍을 뚫고 도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됐어요 자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문대 센터 갑시다 가야지 거리가 닿기 때문에 지어지죠 됐고 그 자원들 좀더 추출할게요 이런거 레드 아티가 필요하고 음 여기는 저 위에 거 자원을 추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지어지면 그 탐사 라인이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좀만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음 나중에. 에어 퓨리파이어도 같이 들 거예요. 왜냐면 그 이쪽 주변에다가 그 공업지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굴뚝지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어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나 이거 해금 시켜놓을게요. 됐스자 만들어지니? 오 만들어지네요. 자, 이 아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범위가 늘어나겠죠? 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쪽에다가 팩토리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그, 연료를 생산하는 건물들 좀 만들게요. 그래야지만 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좀 레벨 2단계 밖에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뭐, 늘 설명드린 거지만, 저희가 높은 자원맵이 아니기 때문에 3단계의 페어가 없어요. 이건 좀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어. 조그만. 그리고 방어지역도 여기다가 새로 구성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 하나씩 찍을게요. 이제 급한 건 아니니까. 자 패브리케이터 스몰 버전하고 탱크를 좀 지어줄게요. 이렇게. 음 이렇게 지어주고 잠깐만 이거 하나 짓고 색칸 짜리죠? 그 뒤에다가 작은 탱크도 좀 지어두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관련된 건물을 좀만 더 지을게요 자이 아이 있죠? 제너레이터 라지를 하나 만들게요 오이.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 위로 올릴게요 자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한24 정도 들어가는데 그 위에다가 계속 발전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 좀 자원이 아깝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좀만 기다립시다 이거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빨리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을 때 스페이스포트 지켜보는 거 잊지 마시고 됐어 자 이제 자원 모자르니까 이런 거 추출해가지고 빠르게 가져와야 돼요 아이스 토프는 좀 많이 필요하죠? 자. 2층에다가 자, 전기 관련된 건물들을 이제 지읍시다 제너레이터로 하지 일 하나씩 하나씩 지을게요 룰레이도 짓고요 일단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쓰레기 정리도 좀 할게요. 그래서 자원들이 좀 많이 들어갈 거긴 한데, 이 아이죠. 이 아이를 여기 주변에 다 지을게요. 나제 생각에는 이렇, 이쪽 라인에다 치는 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좀 치웁시다. 내드 아티팩트 없고, 아이고 자원이 모잘라요 기다립시다. 어 이런거 괜찮죠? 가져와요 이런거. 싸게싸게 구입하는거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사람들 좀만 더 변환시켜야 될것같아요 여기 쓰레기도 조만간 정리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됐어. 여기다가 굴뚝을 만들게요. 그러고 나서 그 옆에다가 그 옆에다가 정화 건물을 만들던가 그렇게 할게요. 자 스모크 스택 하나 지읍시다. 스택이 태워야지. 스택이 좀 태우겠습니다. 자, 입군한명더 생겼고 더 요청을 해야 되고 아이고 오잇 됐어요 이런 거 괜찮죠? 아 사람하고 같이 오는 케이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기다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저희 슬슬 돈을 벌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돈을 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플레이션 쪽가가지고 오피스를 이렇게 오픈시키는 거야. 이 아이를 여기다 찍는 거죠. 어잇!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전소를 좀더 지어야 돼요. 자, 2층으로 올라가서 발전기 하나만 더 질게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배터리 집어넣는 거 잊지 마시고 됐어. 이게 좀 많이 비싸긴 한데, 근데 이게 벌어드린 돈이 풀로 채웠을 경우에 크리딧이 하루에 3천0역도 생겨요. 그건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죠. 어? 전기 제공 안 되니? 8년 만들어야겠네요. 여기다 짓는게 맞겠죠? 음 여기다 짓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을 좀 먼저 치울게요. 지금 계속 쓰레기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좀 해야 돼. 음.. 퓨리파이어 가격도 상당히 비싸구나 음.. 그담이 되긴 하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빨리 치워주시고 난 여기다 파일런을 짓겠다 됐어요 여기다 찍고 얘업그레이드 예, 시키면 돼요 자 스페이스보트에 괜찮은 게 있나요? 아, 이런 거 받아줍시다 자 그러면 음. 잠깐만 갑자기 왜 전기가 부족하지? 여러분또 머리가 아픈데 아너 때문에 그렇구나 좀만 더 지읍시다 자 2층으로 올라가서 제너럴터두개더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짓고 여기 사이에다가 그 아이를 만들어야겠죠? 배터리 음 됐어. 그리고 또 연료가 딸리기 시작하니까 이쪽 가가지고 어이 패브리케이터를 하나만 더 지우면 되겠지. 자 이렇게 짓고이 사이에다가 탱크 작은 거쳐워넣고 좋아요 네, 농도 계속 내려가고 있죠 걱정이 되긴 해자좀 자원들이 많이 부족하긴 해요 근데 좀 힘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거 돈 벌어야 되니까 또그 보금자리 를 좀만 더 만들게요 여기는 안될 것 같고 옆에다 하나 더 만듭시다 이쪽 있죠? 이쪽을 정리할게요 정리합시다 아 안돼 거리간다구나 그러면 여기다 지어야겠네 여기다 지을게요 자그 다음에 이쪽에다 팩토리 만들고 호이 자, 얘 확장시켜야겠죠. 업그레이드. 맞다, 우리 포탑! 아, 어, 이게 미네랄 400 정도 들어가네요. 채굴 합시다. 채굴 해야 돼. 자, 빨리 만들어주시고 나중에 여유 있으면 여기 두개 합치고 합쳐도 되겠죠? 그냥 지금 합칠까? 지금 합쳐도 될것 같아. 합칩시다. 호잇 자 이렇게 놓고 여기도 일군 지정할게요. 조금 있다가 호잇 자자 계속 일꾼을 전환시킵시다. 한 20명 정도 되니까 일이 좀 밀리지 않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요 자 이런거 있죠? 이런거 자원 많이 주니까 이런거 처리하고 나중에 이것도 해금을 시켜가지고 자원을 좀 뽑아낼게요 오잇 됐어 자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여기 사이에다가 릴레이를 또 만들긴 해야겠죠? 아마 이렇게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짓고 그 에너지 브릿지 하나 만들고 자헤비테 포즈를 이렇게 지어줄게요. 됐어요. 일단 이러면 된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쪽에 남는 자리 있죠. 남는 자리 쪽에다가 그뭐탱크라든가 그런 기타적인 쓸모없는 것들 채워넣을게요. 쓰레기 채워넣어도 되죠. 이거 이 자체 내부적으로도 쓰레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야 쓰레기 처리하는 거자 이런 거 만들어줍시다. 이쪽 라인에다 자 이렇게 지어줄게요. 됐어 이제 여유 공간이 늘었기 때문에 이 오피스 수익이 늘어날거예요 그래서 이 돈가지고 뭐이 인플루언스를 얻어가지고 반대로 자원을 얻거나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겠죠 그럴거라 생각이 돼요 다만 이쪽이 걱정이 돼요 지금 또그 뭐라고 해야 되죠?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여기는 올라가고 있니? 올라가고 있구나. 나중에는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이쪽에다 연료 단지를 구성하면 될것같아자 그리고 여기서 레드 아티 팩트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이런 거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안 되고. 아니야, 이건 해도 될것 같아. 호잇. 자, 이런 거는, 아, 진짜 애매하다. 대기. 아, 이거는, 그래요. 아래 거 선택하는 게 맞겠죠. 레드 아트팩트도 중간중간 중요하니까 이런 거좀 챙겨놓을게요. 챙겨놓는 게 맞아. 야, 행복하네요. 그쵸? 일단 털에 지을 때까지 좀만 버티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전기 생산량도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여기다가 그냥 에너지 저장고를 좀 만듭시다. 이렇게 해놓고, 위로 올라갔어. 자, 배터리를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미리 지어놓을게요 됐어. 자, 이런 거 괜찮은 게 받고. 웬만하면 그 자원들이랑 같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니까 러 일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된거 같고.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킬까?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자, 이제 자원들 열심히 좀채취 할게요. 이제 여기 거의 공터가 다 돼가죠. 그쵸? 좀만 힘내봅시다. 어, 이거 조사 안 했니? 왜? 자, 여기 주변에 이제 공기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일단 터렛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그 공기 정화기도 좀질 거예요. 이 아이. 근데 얘는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일단 터렛 먼저 짓고 나서. 결정을 합시다 음.. 아직도 사람들이 모자란 것 같군 자.. 호잇 될 때마다 변화를 시킬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거 가지고 뭐 포인트를 사도 돼요. 행복하죠. 여기서 또 괜찮은 거 찾아보고 이런 거 말고 자원이랑 같이 저희는 지금 자원이 급한 거기 때문에 자원이랑 같이 오는 케이스를 찾아야 돼요. 자 이제 포탑 지을게요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얘 방어 범위를 모르겠어 일단 여기다 짓는게 맞을까요? 여기다 이 방어 범위가 안 나와서 좀 그렇단 말이지 여기까지는 커버가 되죠 그러면 음그 쓰레기통 옆에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쓰레기통 옆에다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치웁시다. 일단 치울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기정확이나 뭐 기타적인 것도 같이 확보를 해볼게요. 애매하다. 이거 하나 없겠다고 아홉 명을 받을 순 없지. 자, 디펜스 톨에 하나만 더 지을게요. 자, 여기다 지을게요. 이 으 자원들 떨어지는거 봐봐요 한동안 좀 자원을 열심히 모, 모으긴 해야될것같아 이게 지어지면 저희가 전기 쪽에 신경을 좀써야될거예요 같이 진행을 합시다 위쪽에다가 지어야겠죠 오잇. 한 두개정도 질면 커버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릴레이 라지 하나 짓고 이쪽에다 지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브릿지 하나 만들고 오잇? 그리고 그 안에 배터리 만들고 됐죠. 야 안에 거 먼저 안에 거 먼저 자 이렇게 하자. 음 자원들이 모자라군요 좀만 힘내봅시다 그러고 나서 너 일꾼을 좀만 더 고용을 할게요 20명까지 채울게요 됐어 야 이런거 애매하죠 그쵸 야 아까지는 그게 낫다 할까 말까 아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텐데 기다릴게요 왜 뭐, 1레벨 자원들 있잖아 가져오면 되잖아 가져오기 시작했죠 좀 기다리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고 이게 전기가 30이 먹었었죠 만약에 더 필요하면 뭐더 만들죠 뭐 까지 거 근데 지금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 이쪽에다가도 팩토리 하나 만들게요 뭐 이유는 아실거예요 여기는 농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지어도 될것 같아 여기도 농도가 오르고 있으면 여기다가 팩토리 짓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농도 체크 한번 해봅시다. 늘어나나요? 어 늘어나네. 그럼 여기다 팩토이지어야지. 자 이렇게 찍을게요. 오 됐죠? 자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프레잇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좀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될것 같죠 자 일꾼들 맥스로 고용하고 이게 완성이 되면 이쪽에서도 그 연료를 좀 만들긴 해야 될 거예요 자그 동안 전기 좀만 더 늘립시다 지금 지어야 될게1 0아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더 줘야 돼. 자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건설 개발이. 이제 다른 쪽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다가 팩토리 하나만 더 만들게요. 전기 제공용으로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파일런도 하나. 안 돼. 근데 공격 당할 것 같다. 그럼 이쪽에다 지으면 안 되겠다. n c 캔스 여기다 짓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읍시다. 나중에 사이사이에 길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1 0명다 채웠고 에헤이 괜찮은 게 없구나 나 이거 받을게요. 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 받아주고 하우스도 좀더 확장을 할까요? 음, 2층으로 올려도 될것 같긴 한데 아 그럴 필요 없구나 자 이거를 자리를 만들어 놓을게요 됐어 자 연료가 부족해지니까 이쪽으로 이동해서 페브리케이터 라지를 만들고 하나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농도가 풍부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완성이 되면 음, 여기다가 새로운 발전소를 만들게요. 플랜트 2로 바꾸고 여기는 어, 이름 바꿔야겠죠? 자, 퓨얼3 여기는 퓨얼2됐어 헷갈리지 않게 넣읍시다. 자 자원이 모자라니까 좀 자원 많이 준 데를 좀 음, 빨리 개간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런 데 있죠 개간시킵시다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빠르게 발전소를 만들고 심야드도 만들게요. 그럼 되겠지? 좋아요. 바로 발전소를 만들겠습니다. 발전소 만들게요. 아니면 미리 합친 다음에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커넥트 합시다. 커넥트하고 나서 지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1 0아드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지? 그래요. 미리 음. 전기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는 이미 탱크 다 채웠고 스페이스포트 괜찮은거 있나요 아, 아직 없고 어 괜찮다 이건 좀 애매한데 데려올까요 데려옵시다 자원이 좀 아깝긴 하니까 자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금 계속 크리딧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음... 아니야. 이건 아직 아니야. 크리디시 사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다가 받쳐가지고 그러 인플루언스를 얻을 수 있죠. 이걸로 자원들을 얻어도 돼요. 근데 지금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내비둘게요. 아니면 돈 들여서 이렇게 저장고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저장고 늘립시다. 한번 늘려도 돼. 그리고 이거 받으면 되죠. 오잇! 좋아요. 자, 너무 안정적이게 잘 운영이 돼서 행복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뭔가 유지가 되는 것 같죠? 자 이런 것도 정리하자. 이제 주변에 있는 거다 파버려야 돼. 파버리고 새로운 루트를 좀 개척할 준비를 해야 돼. 요 여기 이거 파란색 맞죠? 아니 초록색 많죠? 이쪽으로 나가긴 해야 될것같아이 오케이 야, 이것도 우리 파자. 아, 많잖아. 자이 상태에서 이제 심리아들을 만들게요. 자 어떻게 짓는 게 좋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도로를 만들 거예요. 도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중간중간에 공간을 좀 띄워놓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자원을 더 빠르게 운반이 가능하거나 그러겠죠. 아마 다음 시간쯤에 이 침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무리인 것 같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 봐 일단 땅을 구입을 할게요. 자 여기도 구입을 했고 좋아. 이렇게 지어야지 길이 안 끊기죠? 자 이렇게 었겠습니다 나중에 도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어? 그거 가만히 서 건설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뵐게요.